선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 데스매치진 최소호가 이끄는 팀인 징기스칸의 운명이 공개됩니다. 2월 16일 방송될 미스터트로트에서는 본선 3차전 메들리팀 미션이 이어집니다. 메들리팀 미션은 지난 1대1 데스매치에서의 탑5대장들이 5명씩 5팀을 구성해 1라운드 팀전과 2라운드 대장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주 방송에선 1라운드 팀전에서 네 번째 순서였던 데스매치선 안성훈의 뽕드림팀이 완벽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마스터 점수에서 앞 3팀을 압도하며 현재까지 1위에 올랐습니다. 트로 택배기사단 콘셉트의 뽕드림 안성훈 나상도 한태희 박성훈 임찬은 마스터 점수와 관객 점수에서 각각 1,251점과 276점을 받아 두 가지 점수와 총점에서 모두 앞팀들인 미스터 뽕샤인, 꿀벌즈, 뽕플릭스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뽕드림의 엄청난 선전과 무지막지한 관객 반응에 바로 다음 순서인 징기스칸 멤버들은 얼어붙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과연 이들이 부담감 속에 1라운드 팀전의 피날레를 어떻게 장식할지 주목됩니다. 증기스카는 21세의 풋풋함 속에 진한 걸쭉함을 품은 트롯 밀크남 최수호가 구성한 팀으로 1대1 데스매치에서 최수호와 격돌했다가 이드는 동료가 된 트롯테이너 추혁진 선악가의 품뿌지 성량으로 듣는 이들을 압도하는 팬텀 신어 출신 로열성 대 길병민 실크미성을 자랑하는 본선 1차팀 미션진 진욱 명품 비율로 진한 매력을 발산해온 모델 출신 트롯 카사노바 윤준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션별진이 두명이나 포함됐을 뿐 아니라 각자 강렬한 임팩트로 무장한 징기스칸 5인이 벼랑 끝에서 어떤 콘셉트로 뽕드림의 아성에 도전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징기스칸 팀의 섹시한 칼군무와 관객의 열광 속에 객석과 하나가 된 황홀한 순간까지 살짝 공개돼 기대감을 더욱 폭발시키고 있습니다.